타로카드를 보러 갔는데 너무 안 좋은 리딩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팠나요? 그대로 될까봐 내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리딩은요. 사실은 타로 리딩보다는 어떤 이야기에 가까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타로 카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고 저 또한 쓸쓸할 때 왠지 타로를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 혹은 제가 간간히 경험하는 걸 보면 때로는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고 나를 아껴주는 남자는 만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멋진 남자를 의미하는 카른데 너랑은 인연이 없다까지. 어떻게 보면 악담일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여태까지 어떤 나쁜 타로 리딩 때문에 신경쓰이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골똘히 들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타로 카드는요. 사실은 인간의 고락을 나타내는 어떤 카드예요. 이카드들을 보실까요? 이 카드들은 제가 메이저 아르카나 카드만 추려서 이렇게 놓은 카드인데요. 보시면 한 명의 광대가 인생을 시작을 하죠. 끝에는 세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카드가 의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또 다른 시작을 뜻한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치가 바꾸어지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로카드에는 많은 인생의 여정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굉장히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제가 메이저 아르카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광대가 살았어요. 이 광대는 아주 겁이 없는 젊은이였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짐조차 챙기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괴나리 보찌만에는 무엇을 넣었을까요? 점심에 먹을 샌드위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산에는 이 아이는 길을 떠났죠. 그리고 어떤 정원에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라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법사는 마법만 보여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술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지만 실행시키는 것은 광대 자신이어야 하니까요. 다운으로 보시면 여사제가 있습니다. 광대가 향한 곳은 어떤 조용한 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는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띄웠어요. 광대는 희망에 차서 이렇게 물었죠. 마법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그러자 여사제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다고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한 광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광대는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황제의 부인, 곧 황후였죠. 황후의 정원에서 그는 온갖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맛있는 것들도 아낌없이 내놓았고요. 광대는 이것이 참 행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즐긴 것들 여기 있는 수확물은 모두 다내 법칙에 복종한 결과다 라고 말이죠. 황제에게는 의무가 아주 많았고 그 광대와는 전혀 반대의 형질이었어요. 광대는 더 이상 지쳐서 여기에 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대사제입니다. 광대는 아주 현명하다는 교황을 찾아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나 교황의 이야기는 자유롭고 풍부해도 너무나 광대에겐 갑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너무나 많이 광대에게 강요하고 있었죠. 그 이후로 광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대는 어떤 여인 혹은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느꼈죠. 광대는 여태까지의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맞춘 어떤 부유함보다는 새로운 여인과의 결합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법사에게 들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게 했습니다. 광대는 미친 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전차를 타듯이 말이죠. 그러자 그 여인 혹은 남성, 광대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하다. 행운은 그렇게 금방 찾아오지 않는다. 인생의 어느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은 몹시 고달프지만 그 뒤에 좋은 일이 있다고 말이죠. 광대는 홀로 떠나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마법사가 준 어떤 근사한 아이디어들은 아직 완벽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대는 자신의 꿈을 호롱 안에 넣고 바라보며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그리고 끝났을까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광대는 법관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주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계 광대가 다가와 인생의 지혜 혹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묻자 그거는 당신의 노력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생의 공짜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죠. 광대는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죠. 또다시 또다시 가갑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한 번에 풀리지가 않고 풀릴 듯 풀릴 듯 하다가도 다시 멈춰서게 되는 걸까요? 광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느낌 다시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느낌 무언가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듯 싶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실제의 삶, 그 거리를 줄여야 한다고, 거기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이죠. 광대의 꿈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가지 무모한 일을 시작했죠. 천사의 충고는 잊은 채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탑카드가 나왔습니다. 광대가 하던 사업이든 일이든 어떤 곳들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광대는 깊이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광대는 아직 몰랐습니다. 별 카드가 나타날 것임을 말이죠. 꿈은 죽지 않았고 번개로 정화된 곳에 광대의 꿈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 광대는 다시 의심합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중요한 길목마다, 좀잘될 때마다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어두운 길 그때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광대는 모처럼 어린아이가 된 기분을 맛보았죠. 그리고 다시 아주 중요한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여태까지 노력해왔던 것, 애써왔던 것에 광대는 드디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들을 생각했죠. 마치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광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인내의 시간들이 있어도 다 이루어질 것임을 광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카드로 끝난 이야기는 다시! 이 카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로카드 측에서는 때로는 이 카드가 가장 뒤에 있죠. 광대와 세계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메이저 아르카나 이야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는 나에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타로카드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나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되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떤 인생에 있어 확정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길목길목 비추는 불빛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광대가 어두운 밤 달빛을 받으며 걸어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달빛만 있다면 이 길을 가기 두려웠겠죠? 타로카드 리딩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길이 조금은 밝아지도록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간 어떤 타로점에서 그리고 내가 봤던 어떤 리딩에서 너무나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타로카드는 조언자이지 결정자는 아니고요. 인간의 영혼은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타로 카드에 있을까요? 이 카드는 사실 아직도 어려운 카드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카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고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어떤 나쁜 말을 들어 마음이 상하셨어도 당신을 위해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고 있고 저는 꿈을 놓지 않는 한그 희망은 마치 광대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향해서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타로 카드 리딩을 보러 갔다가 너무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말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타로 리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거든요. 여기서 끝내면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혹은 나를 마음을 상하게 했던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다섯 장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른 시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카드 리딩입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것, 이직이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연을 만날 수 있게끔 이 카드가 조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법 혹은 축복에는 필요한 것이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하네요. 미소와 친절이 당신에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돈을 가져다 준다.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 1번분에게 어떤 속상한 일이 일어났든 그건 잊어주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조금씩 조금씩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2번을 해볼까요? 자, 쉴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번에 뽑은 분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쉴 시간을 이번 분에게 좀더 만들어주는 카드입니다. 나는 그동안 많이 지쳤어요. 사람들의 말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고 줄 다일 수도 있죠.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게 생... 너무나 고달프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그런 2번 분에게 휴식의 시간을 좀더 준다고 하니 만약 내 마음속이 산란했다면 이 카드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다만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카드의 마법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3번 분의 카드를 볼까요? 당신의 꿈에 긍지를 가져도 좋다라고 해요. 내가 마음에 품은 꿈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응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자꾸 끼어들어서 괴롭히려고만 하죠. 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인생의 계획변은 있냐? 그래서 제대로 살 거냐? 이런 얘기는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해지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흘려버리시고요. 내 꿈을 향해 가는 길을 놓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끝에 아주 훌륭한 정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카드 뒤집어 볼게요. 자 우리가 때려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말이죠. 내가 다른 회사로 가는 것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요. 또한 내가 어떤 새로운 계획을 마음에 품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봐 어리석은 선택일까 봐 걱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마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좀더 행복과 성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이나 직업을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섯 번째 카드 볼게요. 내가 그동안 보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 내 나만 힘들게 일하고 얻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힘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다 알아주도록 이 카드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셔야 할 일은 그게 생색내는 거라고 해도 좋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생색 좀 내세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도왔다 말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힘든 일들 그것이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마음고생들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타로카드 리더로서 꼭한 번쯤 만들어야지 생각했던 영상이었어요 혹시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리딩이 나오거나 나를 슬프게 하는 말들이 나온다면 그리고 혹시 저도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건 듣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있는 꿈 그것만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의 일들 모두 모두 잘 되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고 응원하고 다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추석 때 했,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아주 외로울 때면 달을 바라보시면 저도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항상 행복하세요.